약자와의 <웃음> 동행이 지금 시대에 중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학생들 아직도 힘미이안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깨가 좀 여름 때문에 어깨가 많이 좀 가벼운 그런, 그런 기분이라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양반 있죠. 어